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? 마지막 마지막이다. 오늘 오늘 만난 오늘 만난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다. 지금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.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자 고 그랬습니까? 즉, 예를 든다면 오늘 만난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만났다 하고 생각한다면 원한도 없고 미움도 없고 돈 달라고 사람한테 할지도 않고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돼 있어. 임종원 사람들을 거의 90% 이상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좀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 이렇게 내가 누워 있을 줄 알았고 이렇게 빨리 갈줄 알았더라면 좀 좋은 사람과 좀 많이 좀 다닐 것좀 좋은 사람과 시간을 좀 많이 같이 할것 아삼육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많더라 아삼육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삼육 가보. 가보가 제일 좋에 아삼육 가보가 삼육 가보가 된다는 말은 너무 너무 잘 지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은혜를 제일 많이 베풀어준 사람한테 당하게 되 있는 거 아니겠는가? 왜냐면열번 잘해줬다가 한번못 해주면 섭섭하게 되는 것이고 꿀이라는 것이 끈적끈적하고 단거가 좋은 거 같지만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 인간관계도 항상 50% 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났습니다. 그래서 옛날 조조 선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. 조조 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조조 선사가 그, 이게 가지고, 이렇게, 말총으로 되는 것을, 임금님이 주시는 게 하나에 탁딱 터는 것이 있는데, 그게 뭐라 고할까 하나의 그, 지금 심표 같은 건데, 참, 참, 참 좋았던가. 근데, 속과의 사람이, 좀, 그게 좀 욕심이 났던가. 스님이, 처음부터 돈 높은 스님이 저런 걸 가지고 계셔서, 뭐, 뭐 있겠는가. 하여튼 사람이 있었던가 봐. 그 스님이랑 아삼륙했던 사이님이 그렇게 그런 말할수 있는 거겠지. 스님, 그 기념으로 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. 군자는, 군자는 남의 물건 가진 것에 대해서 탐하는 것이 아니네 하고 저기 이야기를 했거든. 그랬더니, 하, 그, 그 사람이 저 군자 아니거든요. <웃음> 저, 저 군자 아니거든요. 그랬더니, 엔, 엔, 엔 말에 도인 같은 사람은 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그 조선생님, 나도 도인 아니거든. <웃음> 나도 도인 아니거든. <웃음> 그런데, <웃음> 그런데 거기까지는 됐어요. 그그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여지껏 이야기하고 또이 사람 맨날 뭐 가지지 말라 뭐든지 다 남출하는데 이거 하나 좀뭐 그런 것까지도 아까보다나 하나 안주나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하나 하나 묻자 보겠습니다. 도인은 어떻게 지옥에 갑니까? 안 갑니까? 하고 물어봤거든요. 때때로 가지, 때때로 시시 가끔 가끔 가지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뭘또 물어봤어요. 아니 안 가면 아주 안 가지 어떻게 떼떼로 갑니까? 어때? 당신 같은 사람 만나면 내가 지옥에 가지 <웃음> <웃음> 조조선사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냥 좀 집에서 이야,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생겼다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평소에 잘 못했던 사람들한테 좀, 좀 좋은 말씀 좀 하고 덕담도 좀 하시고 이 날씨 추운 데도 찾아와 주셔서 항상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